네, 안녕하세요. 어, 올해 설 명절은 이렇게 바다에서만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파래하고 오징어하고 새우만 넣고 바다 냄새를 듬뿍 맡으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볼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파래는 이게 세 제기 이, 깨끗하게 씻으면 되고요. 오징어 한 마리. 새우는 이게 국산이라 그래갖고 생물이라서 샀어요. 아홉 마리네. 새우 아홉 마리에 만오천 원이야. 파래는 두 제기만 넣어야 되겠다. 아, 새우가 너무 좋은 같아서. 근데 이거 깨끗이 쳐야지. 아, 재료 준비는 이제 이렇게 다 끝났고, 이제 야채부터, 채, 야채부터 좀 손, 준비를 할게요. 당근에 3분의 1, 한 해에서 3분의 1. 다져야 돼. 잘게. 양파도 반 개만. 이게, 여기가, 여기가 다 달아졌어, 이거 봐요. 응? 요. <웃음> <야>. 하나도 땡겨가지고. <웃음> 됐다. 됐어요. 이 정도 갈아지면 되니까. 이거 팽이버섯. 팽이버섯 반, 반 개. 하나에서 반 개. 물기를 꼭 짜고. 응. 이건 잘게 썰면 되니까. 그리고 파한 개. 또 송송. 이파래도 다져야 돼, 잘게 이것도 잘게 썰어야 돼. 먼저 새우부터 다지고 이거 아 이거 빼야 돼. 똥. 응. 똥 딱져서 이걸 빼야지 깜빡 잊어먹을 뻔했네. 똥을 똥을 근데 그냥 먹으면 안 되나? 그냥 삶을 네. 때는 삶야 삶아서 먹도 어 그냥 먹잖아. 그냥, 그냥, 그냥 먹어도 돼. 응.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또좀 빼야 돼. 겨울에 뭘못 잡아먹었나, 못이 없네. <웃음> 못이 없네, 진짜. 못이 없어. 그치? 어, 이거 있다. 그게 많이 먹었네. 응. 여기서, 머리 먹으면 좀 지근거려. 음. 아무것도 안먹 하나도 없네요. 하얘갖고. 좀, 이렇게, 좀 새우 씹히는, 음. 새우 씹히는 식감이 좀 있게, 너무, 너무 다지지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응? 이 정도 다지면 되겠지? 음. 응. 오징어도, 껍데기 베길까 근데 어, 오징어 껍데기, 벗... 껍데기가 맛있어, 오징어. 음, 껍데기가 맛있어. 응. 음. 음. 그냥 보기 좋라고베끼는 거야. 다 먹으면 돼. 응. 음. 영양가는 껍데기가 더 맛있어. 그렇지. 잘 곱게 다져야 만들 때 만든 게 좋아. 발도, 팔도넣다 넣어버려야 돼. 오징어 튀김 안 먹은 지가 꽤된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먹고 싶어? 응아 음. 이거는 잘안 썰어지네 칼리응 음. 가위로 자르면 안 될까? 가위로 자른다고 다져지냐? 이렇게 하고 그냥 다져야지 다리가 좀 음. 힘이 좋네 아 미끄러워 응아 음. 다리 너무 아이 다리 다리가 너 넣새 먹으라니까영 힘드네 여기다 다넣 야채도 넣고 파래도 넣고 마늘 좀 넣어주고 마늘, 부추 어, 감자 전분 반컵 어, 부침가루 반컵 계란 두개 소금 여기 이제 뭐야 해물은 조금 짭조름한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금 조금만 넣고 골고루 잘섞어야 돼. 이거 뭉쳐있으니까. 저기, 오징어하고 새우가. 파리세개다 넣을 건데, 그랬나? 그래도 되겠네. 응? 파리가 그래도... 많이 들 맛있지. 응. 응. 이제는 된것 같으네? 됐어. 응. 됐어요, 여가간 볼까? 날건데. 날건데? 보지마! 봐도 되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씌어야 돼. 네. <목소리> 이게 휴대용이라서 게편합니 이게 이제 얇아. 이게 게안 좋은 했라니팬 벨로. 맛있어 벨네. 응? 맛있어 다 맛있어 보여. 아주?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아이고. 이거 얇아서 저걸로 해야 되 돼, 후라이팡 그, 후라이팬 교체 후라이팬 너무 얇고 스뎅이라서 너무 뜨거워 이건 오래돼가지고좀 지저분해서 내가 저걸로 했는데 네, 무색 후라이팬이 거의 응. 이제 거의 응. 까매져 응, 응 무색 이렇게 까매지더라고, 바닥이 그고겁나 지저분하게 보여 응. 응. 은근하게 켜야지 응, 아까 세게 익었어 요건 다 익었을까? 응, 다 익었어 먹어봐야지 맛나 응, 먹어봐. 보러? 왜 말을 안해? 씹고 있잖아 뜨거워 <웃음> 뜨거워서 그래? 음. 맛있는데? <웃음> 맛있어? 음. 아이 파래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게 파래가 사각사각한 씹히 맛이 있잖아 음. 맛있더라고 내가 이 전번에 파래에 부챙기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동그랑땡을 하면 또 맛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동그랑땡을 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이거는 해서 드시라고 고라고 싶어요. 더 팔에 붙인 게더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굴로 가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잠깐만. 음. 이건 이거는 육회야, 육회. 육육 음. 육군. <웃음> 어, 맛있는데. 육군. 육회 모양 아니라. 잡아 먹어 봐요. 응? 드셔 봐요. 요거 잘라 줄세요그거고 아. 그리고 또 음, 맛있어 여기 새우살이 딱 씹혀야 돼. 여기 음. 새우, 여기까지. 거기 들어가야 돼. 맛있어. 씹힐 때마다 맛이 달라. 음. 음, 맛있네. 음. 향이 탁 퍼지니까. 음. 이게 바다향도 나고, 파래향도 나고, 이 음. 음. 음, 맛있어. 만나보래, 만나보래. 너무나 만나보래. 이렇게 좀 파랗게 부쳐야 되면 되게 수랭인데, 후라이판이 얇으니까. 막, 겉에가, 너무 노래, 도래, 노래적으로. 아, 이렇게 맛있네, 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익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하나 모이고, 뭐 계속 다 먹게 되네? <웃음> 다 먹어? 제 자, 거기다가, 그거, 어. 하나 깔아. 응. 응. 이 치킨 타올인가, 치킨 타올인가. 치킨 타올? 치킨 <웃음> <웃음> <키케> 타올 깔아? <웃음> 치킨 타올인가, 나는 왜 그게, 어, 혀가 잘안 돼. 치킨 타올이야, 치킨, 치킨 타올. 예? 키친, 키친? 응. 치킨은 닭이고. 닭을 <웃음> 깔순 없잖아. 야, 응? 알아먹기로 하면 되지. 응, 난 알아먹고 아무 말안 하잖아. 예. 응. 어디가 손 나와? 매콤하게 청양고추 넣으면괜찮겠다넣라다가안 넣었어. 얘는 면 초간장에다가. 소간장에다가 그거 청양고추를 다져가지고 넣어서 먹으면 돼. 오, 그런도 돼? 응. 바다가 물씬 나는, 응? 바다맛? 바다 맛이 물씬 나는, 응? 팔에 오징어, 새우, 동그랑땡. 이제 이 갈수록 커져 하기 싫어갖고. 음. <웃음> 이렇게 해물로만 바다에서 나오는 걸로만 동그랑땡 했는데요, 되게 깔끔하니 맛있어요. 이제 그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면 여기다 청양고추 다져서 넣어도 되고 또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또 간장에다가 이렇게 다져서 넣어서 찍어서 먹어도 어,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물로 한번 해보세요 예 바다에서 나오는 걸로만 오늘은 월설에는 또 이렇게 특별하게 아, 파래를 넣어서 했어요 감사합니다